제가 오늘은 그 스포츠 서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 가지고 살면서 처음으로 이 신문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아..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갔다 올게요 아그는 제가 인턴으로 일을 할때 였는데 그때 이제 원단 회사에서 사진 찍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가 유튜브를 하는 게더재밌었던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일과 시간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정말 그 시간을 쪼개 가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조금씩 조금씩 편집하고 또 올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일을 할 때랑 유튜브를 할 때랑 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살면서 도 네. 전을 즐기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할수 있어요 저는 경험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이 좀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힘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 좀 새로운 일이 있으면 어떤 거든지 좀 주저하지 않고 일단 막 많이 들이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제 유튜브의 컨셉이 된 거고 컨셉을 좀 잘못 잡긴 했죠 일단 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느껴지 <웃음> <웃음> 지금 최대 고민이에요. 소재가 없어가지고 그 혹시 유튜브를 네. 좀 전업으로 하실 생각 있으 저요? 저는 전업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네. 유튜버를 꿈꾸는 초보자들테게 네. 네. 네. 일단 챌린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컨셉을 잘못 잡으시면. 아 정말 힘듭니다. 아, 이 컨셉을 바꿀 수도 없고 네.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전하는 거를 멈추지 않을 거고 제 인생을, 도전하는 인생을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요? 네네 숨막혀 죽을뻔했어요 진짜 아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는 배가 고프지만 오자마자 할게 있어요 오늘은 1일 일 클래식 올리는 날이어서 마무리 편집을 해야 됩니다 하, 그래도 장기 컨텐츠도 하나 올라가서 참 좋네요 정말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요제 근데 뿌듯한데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끈적끈적 힘들어요 아니야 이게 좋은 거예요. 난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근데 할거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보다 이렇게 일이 바빠서 힘든 게 저는 백백 100, 천배 100,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이고,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다 했다. 아 아아 어. 아, 배고파 아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뭐 해먹지 오늘은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라면? 와 요즘 제 영상에 먹는게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맨날 밤에 영상 올리는데 먹는 걸로 서 미안해요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음 이제 열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열라면 오랜만에 먹는데 그 특유의 매콤함이 정말 맛있어요 와 음.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솔직히 제가 라면을 자주 먹는 편이 아닌데 최근 한 달은 진짜 좀 솔직히 자주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일일 영상 하면서 하루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 그냥 뭐 하기 귀찮을 때는 한끼때우기 라면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진짜 라면 좀 끊으려고요 라면 아예 끊고 좀 건강하게 다시 먹어야겠어요 피부도 맨날 안 좋아지고 밥밥 밥, 찬밥 말아 먹을 시간 어. 어, 어. 아, 이제 다음 주는 진짜 안 먹을 거예요 라면 근데 왠지 먹을 것 같다 <웃음> 아, 오늘 하루도 일과가 다 끝났네요 아이고 맛있다 생각해보니까 하루가 다안 끝났네 <웃음> 내일 내일 영상 아직 준비를 안 했구나 내가 <웃음>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뭐 어때요 좀 쉬고 하는 거지 뭐 제가 7,900원 하는 거 5,000원에 세일하는 게 있고 7,900원짜리 따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역시 과일은 싸면 빚이야 비싼 거 주고 맛있는, 맛있게 먹는 게 훨씬 나아요 딸기 하나로 이렇게 행복할 일이란 말이라고 너무 딸기를 감성 없이 먹나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또 촬영합니다. 이 영상하면 일어나자마자 씻고 그냥 촬영부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어, What's in my bag 을 한번 찍어볼 겁니다. 아 제가 가방에 사실 들고 다니는 게별게 없는데 아니 아니야 사실 들고 다니는 거 많아요. 쓸데없는. 아, 아, 아. 오케이 촬영. 레 e t g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니다 메리치 사이썸, 메리치 편집 끝, 예약 끝. 오늘 완전 순식간에 끝났어요. 지금 5시 반인데, 오늘 친구들이랑 또 운동하고, 또 시간을 좀 같이 보내기로 해가지고 나가봐야겠습니다. Go, go, go, go, go. Let's go. <목소리>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비올것 같다 비 온대 아니 왜 이렇게 흐리냐 아 오늘도 우산 제고 쌓인 아 숨막혀 안녕하세요 몰빵스 몰빵스 아 이거 내가 살게 내가 네, 늦었으니까 뭐많하는데 근데 집에서 편집했지 영상 올렸다 오늘 가방 어 What's in my bag 아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다음 주수요일에 끝난다 이래 <웃음> 이 영상 벌써 한달 된거임 아내 이번주 운동을 너무 못했다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바빠, 바빠, 바빠. 어 너무 바빴다 이번주 주영이 네, 예전에 내 후배 중에 어. 유튜브 하는데 아어 되게 아, 아, 아. 기억나 어 아, 아. 엄청 많이 컸던데 아 진짜? 25,000명까지 올라어오 요즘 내 빼고 다 큰. 요즘 유튜브 내 빼고 다잘 된다니까 와아 조회수 장난 아니네 아니 아, 아, 아 구독자 수에 비해 조회수가 진짜, 진짜 잘나다 그랬지 네. 혼자야 내 인간관계들이 다 이렇게 권자탕부터 덤자탕. 아 여기 저희가 항상 가던 1일권 5천원 하는 헬스장이 더 이상 1일권을 받지 않고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4만원이면 소고기를 먹고 말지 오늘은 그래서 운동 안 합니다 오늘은 <웃음> 운동. 아나 아, 운동 못 했는데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개인 <웃음> 화면인 줄알인 화면인 줄 알지 <웃음> 아 그렇게까지 연구 했어. 우리는 무슨 화장어 어, 남자 친구가 따라주는소그 <웃음> 오랜만입니다. 어. 별로 오랜만 아니긴 한데. 어장 만나 봐. 나억에사적 <목소리도> i o w t h e k n e in u e a 40분 도안 하면 놀더라그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아버지가 Let's 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건 진짜 되게, 진짜, 진짜 되게 남성미 넘치는데, 술도 너무 솔직히 잘 먹고. 아, 맞습니다. 글라스, 먹지, 어. 글라스가 아니잖아. 네. 맥주 500에. 아. 그, 아니, 그, 그, 그, 소주. 아. 내가, 그, 아. 그, 야, 진짜 아. 맛있는데? 그, 진짜 어. 맛있어. 그래. 어. 소주 아니면 또술 맛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는 약 약간... <웃음> <웃음> 11시 넘어가잖아? 내가 조조해진다. 과연 언제 영상이 올라올까? <웃음> 괜히 내가 불안해가지고. 야, 뭐이 아, 이런 거 하면 안다고어나도어 갑시다. 갑니다. 들어가. 수고했세요잘 가. 즐거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또 봐요. 어 아. 아, 주말 너무 좋아요. 일단 해장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오늘 날씨가 엄청 좋거든요. 아아 먹었다 기질다. 아 좋다 자고 싶다. 아 씻지도 않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다니. 아. 진짜 날씨 대박, 대박 대박. 제가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아니 브이로그를 하면 사람이 예? 먹고 사는 게 일상 아닙니까? 먹는 먹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맨날 제가 좀 밤에 올려서 참 항상 죄송한 마음이지만 아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탕 짬면, 예 탕수육, 짬뽕 그리고 냉반짜장까지 한번. 시켜보았어요 저는 짜장면은 쟁반짜장면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시켜먹는데 여기에 1인용 쟁반짜장이 있어서 아, 너무 좋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음.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살짝 끓었네 근데 진짜 탕수육 이만큼의 짬뽕이 임정도인데 이만큼 8,000원이면 진짜 싸다 탕수육 음. 중국 음식 먹을 때는 콜라를 좀 먹어줘야 돼요 어! 아우 시원해 아우 진짜 시원하다 아 여기 짬뽕 진짜 맛있다 사실 이제 피부가 좀안 좋아져가지고 아 배달음식 그만 먹어야 되는데 진짜 다음주는 밀가루 좀덜 먹으려고요 진짜로 아니야 괜찮아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죠 먹을 땐 그런 생각 하지 마 아우, 아, 1일 영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달 동안 아, 여기서 도대체 몇 시간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내가 1일 영상을할 줄은 몰랐네 <웃음> 제가 놀랍습니다. 물론 끝난 건 아니지만 이번 브이로그 <웃음> 용량, 원본 용량은 한 17기가 되더라고요 17기가라니, 와... 지금 외장하드도 다꽉 차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있어요. 아, 외장하드도 돈이다, 돈이야. 아, 진짜. 진짜, 조만간 외장하드 털기 한번 해야겠어요. 폐기 컨텐츠 모음집 폐기 컨텐츠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 모아서 한번 방출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아, 뭔 얘기 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갔다 올게요. 가다 오세요.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땠어 뒤에 블라인드 살랑살랑 하는거 보여요 살랑살랑이 아닌데 와 이제 발음이 많이 붙네 발음도 불고 참 좋네요 오늘 소풍 가고 싶다 소풍 아우 셔와 지금 원본 영상만 다 갖다 넣으니까 2시간 22분 46초 영화 한편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있는 브이로그를 보고 계십니다 Let's get it 스 e t s get it.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 잠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 h a 이 is this? w 음~~ <웃음> 아 노래 듣고싶다 영상편지 왜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노래를 들으면 살수 없다는 거예요 속상해 속상해 <웃음> 신이 나 신이 나 애튼 애튼 신이 나아이 아이, 아이 아이. 만들 만들 만들어 찹쌀떡을 만들어줘 누가 저, 제가 팬수 따라하면 이순재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감사합니다 <웃음> 어우 니가 알던 내가 아냐 옛조네 옛조네 컴 오케이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구 네 여기까지 찍어놓고 그만 잠에 들어 버렸습니다 아 <웃음> 사실 이번에 브이로그를 좀 길게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인터뷰 내용은 좀 루즈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잘라냈고요 인터뷰는 나중에 기사로 또 확인하시는 게더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일일 영상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일일 영상이 끝나면 조금 더 이제 영상을 잘 모아가지고 그리고 좀더 영상에 신경을 써가지고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한 다음, 다음 주말쯤 올라가게 될까요 그때는 좀더 일상들 많이 모아가지고 재밌는 브이로그로 찾아갈게요 지금 8시 20분이에요 8시 20분인데 아직 음악 안입혔고 자막 하나도 안했고 뭐 색보정 안했고 하여튼 하여튼 해산입니다. 이 영상을 최초공개로 올릴 건데 지금 그러면 최초공개 채팅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혹시 최초공개를 보고 계시면 여러분 모두 당근을 흔들어 주시겠어요? 당근? 당근 타임? 당근 타임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급 마무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웃음> 어. 예, 반성하고 분발하는 한국 타잔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편히 쉬세요 아니 편히 쉬세요 좀 그렇다 안녕히 계세요 아 들어가세요 <웃음> 안녕